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볼건데 오늘 사용할 다이어리는 이 미니미사이즈의 30 다이어리입니다 오늘 같이 꾸며볼게요 일단 오늘 활용을 해볼게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아끼는 뭐 이런 엽서를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써볼거는 이제 봄이기도 하니까 요 꽃무늬 엽서를 써보도록 할게요. 이걸 활용해서 오늘 닦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속지에 맞게 사이즈를 잘라야 하기 때문에 전.. 음, 속지를.. 크기를 맞춰서 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약간.. 이런..이..이정..이정도 이 정도, 느낌..어떤 느낌이 날까? 이 엽서가 속지보다 크니까 뭔가 모든걸 다 살릴순 없으니 버리는.. 곳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어디를 버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펀치로 타공까지 해줄게요 뭐야?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여기다 이렇게 꽂을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꽂을 거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옆에를 또 꾸며야겠다 얘를 한장 빼서 얘는 넣어놓고, 이렇게 될 거니까, 검은색 색질를 조금 써볼게요. 크라프트를 써도 될것 같은데, 크라프트를 쓸까요? 검은색을 쓸까요? 뭐가 나을까요? 그런 거랑, 크라프트를. 물어볼까요? 응. 아 크라프트가 응. 난것 같기도 하고 뭐 글을 써줄 거예요 그냥 간단한 문구 같은 거를 쓰려고 하는데 음 이런 느낌으로 어,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이 정도의 느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쓰느냐가 조금 고민인데 뭐 어차피 많은 글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공간적인 한계가 있으므로. 우. 약 이런 느낌? 붙여주고 그리고 이 위에 글은 그이 흰색 젤리롤 펜을 사용해서 쓰도록 할게요. 젤리로를 펜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글을 썼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는 이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왼쪽 페이지를 꾸밀건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포인트로 이달 스티커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났습니다. 그리하여 어울리는 달 찾기! 마음 이달 스티커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어 약간 이런건 아니야, 약간 이런 게 분위기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, 그죠? 약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야. 아니면 이런 반달. 어, 반달 예쁘다. 반달 할까요? 개인적으로 반달이 어, 반달이 마음에 듭니다. 반달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반달을 붙이고. 이 스티커도 굉장히 예쁜데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티커들인데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을 좀 해보고 하단에는 그냥 무난하게 크라프트지를 조금 찢어서 붙일까 해요. 약간 얇은 크라프트지? 를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어떨까 이렇게 하고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붙이고 뭔가 허전한 것 같으면 얘를 이렇게 붙이. 오 오.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일단 크라프트지를 붙이도록 합시다. 풀테이프를 쓱쓱 쳐서 이 정도에 붙이고 이달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게요. 달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이 항공우편 항공우편 스티커도 하단에 붙이겠습니다. 이렇게 붙인다. 그리고 음 약간 여기 주변이 허전하다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반짝반짝이는 그런 느낌의 작은 그림들을 그리도록 할게요. 약간 이렇게 너무 심심해 보이지 않게 이 정도면 됐을까? 이 회색 펜을 사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 검은 펜을 쓰면 너무 글씨가 튀어 보일까봐 약간 적당하게 은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, 근데 이 뒤에 이 실링왁스 요게 있어가지고 글씨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. 갑자기 소소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아, 뭐잘 될지 안 될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시범 뭘 해보고 뭔가요 또 하이, 하얀 펜으로 문구를 써서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어, 이런 기생충스러운 느낌 이거 하나 더 붙여도 될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완성도가 떨어지면 은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물론 사소한 거일 수는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보수작업을 해주면 조금 더 디테일이 사니까 자 이렇게 하고 예, 그러면 여기 위에는 뭘, 뭘 쓰냐 이것도 문제인데 항상 문구를 쓸 때는 아, 내용이라도 많이 쓸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많이 못 쓰니까 실를 써봤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타공은 타공타공 타공 하겠습니다. 오저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너무 예쁜데? 그러면 다이어리에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예쁘죠 어, 너무 예쁘다 저 개인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마음에 들고 오, 예쁘고 간단하게 꾸몄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엽서 활용한 것도 너무 좋은 거 같고 여러분도 집에서 안 쓰는 엽서라든지 처치 곤란한 뭐 아이템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활용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A5나 A6로 꾸밀 때 부담이 될수 있는 아이템들은 이 A3 사이즈로 꾸미면 부담 안 되고 깜찍하고 이렇게 예쁘거든요. 그냥 살짝살짝만 활용해도 꽉차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데일리 다이어리 꾸미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. 어, 너무 예쁜데요 진짜? 나 개인적으로 완전 마음에 든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. 안녕 빠이 안녕